친구들 안녕 쌤쌤 주세한 쌤이에요 오늘은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할거예요 그중에서 곱해서 10이 넘지 않는 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로 23 곱하기 42는 966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곱쌤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리점 잡기라고 그죠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 자 앞자리가 하나 둘 두 자리죠 여기도 뒷자리는 하나 둘두 자리죠 그래서 합해서 네자리예요 그럼 네 자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털고 네 자리면 하나 둘셋넷1 10 100 1000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처음에 앞뒤자리 수가 같아요 그럼 기준을 하나를 딱 정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에 하는 거는 이0 곱하기 사를 십할 거예요. 이십 곱하기 사십이 순서로 갈 거고요. 그 다음은 두 번째 순서는 이삼 곱하기 사십이 순서로 갈 거예요. 자, 순서를 정확히 잊지 않고 착각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. 23 곱하기 42 먼저 20 곱하기 42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밑에 걸 볼까요 자 쉽게 자 그러면은 20 곱하기 42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 둘셋 넷이죠 하나 둘셋넷2 4 8자더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뒤로 가서 8 하고 나오니까 800이 되었습니다 자요 40을 낳죠자그 다음에 20 곱하기 2 보세요 20 곱하기 2 하면 3 자리죠 하나 둘셋 그쵸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곱하기 2는 사죠한칸 그 뒤로 가서 4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840이 나온 거예요자 다음 20 곱하기 42를 했죠. 그러면 3 곱하기 42가 남았네요. 3 곱하기 4 1을 이제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3 곱하기 털면 절대 안 돼요. 계속 더 하는 거니까 자3 곱하기 42 앞자리 두자리, 뒷자리 아, 앞자리 한자리, 뒷자리 두자리 하니까 합이 세자리죠. 그럼 세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 그쵸? 그러면은 3, 4, 10, 120이죠. 12, 2에 짝, 3을 내려주고 120 그쵸? 그대로 그더 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3과 2가 남았네요. 그러면 은 3과 2는 한자리, 두자리죠. 그러니까 3, 2, 6,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뒤로 하니까 답이 966입니다. 자, 근데 친구들 반드시 23 곱하기 42, 세로. 자, 요렇게. 자23 곱하기 42, 세로셈도 자리점을 맞춰서 계산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. 연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? 그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도하실 때, 자, 세로셈도 같이 해주세요. 처음에는 요 친구들 먼저 하고요. 그쵸? 그 다음은 요 친구들 하고요. 그렇게 해서 더해서 하는 거. 한번 해볼까요? 저랑. 자. 2 3은 6 2 2는 4자 그래서 요거는 23 곱하기 2가 된거고요그 다음에 남아 있는게 이제 여기서부터 친구들 주의해야 돼요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자리에서 시작해서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돼. 요 여기서들도 많이 틀려요 4 3 10 올라갈자 한자리 12 하고 4 2 8에다 1 더하니까 9 그니까 이건 결국은 920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920은 23곱하에 안에서 나온 거예요. 40, 의 자리니까요. 그리고 요거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는 거. 자, 30이거 잊으면 안 돼요. 그렇게 해서 요거를 더해 볼까요? 그러니까 669. 이 친구 곱셈으로 해서도 아니, 주판으로 해서도 맞았고요. 새로 샘을 해서도 맞았을까요 새로 샘 과정도 반드시 친구들한테 익혀주세요 그래야지 혼동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한번 넘어갈까요 자, 이제 잘 보세요 자 이제 여기 2번부터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42 곱하기 13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앞에서부터 40 곱하기 13 부터 넘어간다 그랬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 하세요 먼저 40 곱하기 13 하겠습니다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두자리에4 합이 4네 자리죠 하나 둘셋넷 그러면 4 일은 4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뒤로 그쵸 그 다음에 4 3 12자 그쵸 520 까지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와 13 이죠 자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2 1은 2 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뒤로 그 다음 2 곱하기 3도 한 자리 두 자리에서 2 3은 6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뒤로 그래서 546이 되었습니다 다음 3번 62 곱하기 22자60 곱하기 먼저 22로 넘어간다 그랬죠 자 하나 둘셋넷 6이 12 이거는 10이 넘었으니까 그대로 4자리에서 시작해야겠죠. 12 그다음에 6 곱하기 뒷자리 2 잘하세요. 하나 둘세자리 사는 거 이해하셨죠? 6이 12 그래서 여기는 1320이 나왔어요. 여기까지 다음은 2 곱하기 22를 할 거죠. 자 선생님이 순서를 이렇게 따로 저 색칠해 드릴게요. 그럼 좀 쉽겠네요.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. 22는 4 자. 하나 둘세 자리인데 이이는 40이 넘지 않음으로 한칸 뒤로 가서 4 됐죠. 또 뒷자리 2에요. 2 곱하기 2는 10이 넘지 않으므로한칸 뒤로 해서 4 해서 1364가 되었습니다. 되겠죠. 자 다음 요것도해 볼까요? 요건 0이 나왔네요. 0이 나온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해도 되겠네요. 자. 앞자리 두자리 뒷자리 두자리에서 합이 네자리 하나 둘셋넷9 1은 9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뒤로 가서 이렇게 9그 다음에 9 3 27 해야 되죠 그러면은 3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꽉 찼어요 꽉 찼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쵸 거기서 9 3 27 그래서 1170 요 부분 다시 해줄게요. 자, 구앞 자리 두 자리, 뒷 자리 두 자리에서 구 하나 둘셋 넷에서 구1은구 됐죠. 그 다음에 구십 곱하기 삼이에요. 이번에는 자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셋 여기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. 근데 보세요, 구삼 이십칠을 더해야 되는데 꽉 찼죠. 그럴 때 어떻게 해주라 그랬죠?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항상 기본이라고 그랬죠 27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요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있지만 복습해 보세요 그럼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40 곱하기 29자 이것도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두 자리에서 합이네 자리네요 하나 둘셋넷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4 2 8자그 다음에 40 곱하기 9를 해줘야 되죠? 자, 그럼, 하나, 둘, 세 자리인 건 이해했죠? 그럼, 4, 9, 36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? 더할 수가 없죠? 4번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네요. 그럼,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, 3에 대한 보수치를 뭐 빼주고요. 4, 9, 36 하니까, 1160이 되었습니다. 자, 제가 여기 유형별로 문제를 다 내봤어요. 건 유형별로 내놨으니까 다 연습해 보고요. 자, 어머님들, 자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건너는 거 0이 나왔을 때도 한칸 띄고요. 그리고 계산 순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. 어, 주산으로 해서 가로 셈, 제 계산 순서도 중요하지만 세로 셈에서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. 요거를 정확히 알면요. 어, 곱셈은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서 끝납니다. 그러니까. 고고까지 쉽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. 자 여기 올림, 올림 있는 거 이런 거 잊지 않게 해주시고요. 또 시작하는 이자릿점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4, 3, 12에서 요게 그대로 내려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. 친구들이 또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요원리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. 곱셈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. 자 친구들, 이 오늘 내놓은, 내놓은 문제를 한번 열심히 연습해보세요.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